자, 부산에서 분양하는 레미안 포스트지입니다 여기에 고분양과 논란이 있어요. 네. 네, 대표님 생각이 너무 궁금해서 대표님과 음. 함께 첫 올해 첫 공식 일정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네. 어, 다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항목을 좀 많이 해놓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뭘 물어보는지. 음. 근데 여기는 이게 너무 세요. 세요. 분양가. 네. 분양가 논란이 너무 있어서, 여기 댓글 1,300가에 달렸거든요. 호갱님으 엄청나네요. 네. 1,300개가 거의 뭐 1,000개는 그냥 분양가 논란인 것 같습니다. 뭐 1만 분양 세대수만큼 댓글 달렸네요. 어, 네. 네. 거의 뭐 진짜 그런, 그런 상황이에요. 또 옵션 논란도 음, 있어요. 음. 발코니 확장도 2,000만 원이고, 옵션이 굉장히. 세다? 예. 네, 음. 세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넣어놨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논란인가? 네. 특히 부산은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밖에 없잖아요. 음. 게다가 청약자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80만 개, 1 0만큼 많아요. 음. 예, 이건 작년 이제 9월 네. 기준인데 네. 조금 소폭 상승했겠지만 네. 80만 개 통장이 일순이다. 음. 부산에 80만 개 정도면은 인구수 대비해서 많은 거예요? 어 많죠. 네. 부산분들의 청약에 대한 열기가 굉장합니다 음... 네, 그래서 자가 보유율을 따져봤을 때도 네. 부산의 일수일 통장이 많은 편이에요 자가 보유율, 내 집을 네. 가지고 있는 걸 따져보더라도 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직접 삼다, 상담하신 그 자료인 거예요? 네, 상담과 정규강의에서 네. 청약 그 통장 통계에 대한 일부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보는 이유는 내 경쟁자가 네.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음... 실제로, 이제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예산 경쟁을 맞추기잖아요. 어, 그럼 국내 원탑이시죠. 네. <웃음> 네, 여기서는 얼마나가 들어올 게 중요한 건데, 네. 이 중에서 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청약할 거냐. 그쵸. 네.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어요? 대기 수요가 많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쵸. 대기 네. 수요가 많은데, 네. 인천에서 네. 한 단지의 청약자가 들어오는 숫자하고, 네. 부산에서 들어오는 청약자 수하고, 좀 다른 편이긴 합니다. 어 그래요? 예. 어, 인천이 지역 더 작고군요. 그렇죠. 인천의 고분양가 논란이 단지 뭐 성도 뭐 여러 단지들이 있죠. 마크베이도 예. 뭐 있었고, 그렇죠. 뭐 그렇죠. 그쵸? 그쵸. 네, 그런데서도 어 그런데서는 청약자가 들어왔죠. 2만 개가 안 들어오거든요. 음. 근데 부산은 그 2만 개를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음. 그래서 대기 수요는 이렇게 많긴 하지만 네. 실제로 청약자 참여는 부산이 좀더 많은 편이다. 더 많은 편이다. 네. 음. 부산에서 작년 한해 동안에 분양했던 단지들 몇 개를 살펴보면 네. 동네마다 가점 차이가, 네. 커트라인 차이, 그러니까 분위기와 네. 어떤 경쟁률 차이가 좀 크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살펴볼 건데 그러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예, 편차가 크다. 음. 에코델타는 작년 처음에 분양을 했잖아요. 네. 거기도 이번 호, 음, 이제 논란의 이제 이슈 자체는 다르지만 이 에코델타는 입지적인 거에 대한 논란 음, 좀 외곽이 아니냐 그쵸 네. 레미안 프레스티지는 분양가에 대한 논란 음. 논란은 동시에 있었지만 네. 그래도 가점은 높은 되게 높네요 그쵸? 진짜 음. 그다음 동네 다솜시티 소형단지기도 하고 네. 예 그다음 비 브랜드기도 한데 음. 그러니까 가점이 이렇게 낮은 것도 있었고요 음. 네. 초업도 괜찮았지만 이렇게 가점이 20점대, 악이에요? 30점대 예 부산분들의 심장, 시민공원에서 이 북쪽에 위치한 초판, 단지군요? 네, 네네. 단지. 음... 물론 팔사는 거의 분양안 했었고 20평 대로 위주로 분양 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3 0평대컷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네네. 좀 낮게 나왔다. 음... 왜냐하면 주변 것도 보면 이게 10억에 육박하는 것도 있고요. 오, 비싸네요. 예, 이미 거래가 된 밑에 단지도 있고 부전역이 계속 개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음, 동네가 살기 음, 음, 괜찮은데 네. 이렇게 이제 부산 각 지역마다 어 청약 경쟁률하고 가점 차이가 좀 크다. 편차가. 음, 그럼 단지도 유명한 단지들은 막 되게 높지만 예. 그렇지 않은 단지들은 또확 낮아지는 그렇죠. 약간 그런 특성이 있군요. 그래서 제가 부산의 청약 결과를 보면요. 인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저희 왜 인천에서도 여의지구 네네. 잠깐 언급했었고 네네. 학기 SK분이 찍었잖아요 또그 네, 송도, 바이더스타 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지를 봤었을 때 편차가 굉장히 컸죠 아, 20점대, 30점대도 있고 60점대도 있고 음, 그런 느낌이군요 네, 네. 부산이 이제 조정대상적으로 지정되었다가 네. 다시 풀리고 다시 조정으로 지정됐어요 그게 이제 해수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해수동 남연재는 음. 2020년도 11월달에 그 다음 그 다른 동네들도 한달 이후에 네. 조정대상으로 지정이 됐고 네. 지금 분양하는 온천4구역. 네. 레미안 포레스트지는 이 동래구 내에 있어서 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음. 그럼 이게 두번 이렇게 지정이 된 거예요? 지정됐다가 해제됐다가 다시 지정이 됐어. 다시 지정. 어, 네. 그렇군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웃음> 네. 어쨌든. 네. 네. 자, 여기가 네. 왜 논란이냐면 음. 일단 분양가가 높다. 음. 주변 대비해서. 네, 이제 여기 이제 조합원 이신지 아니면 여기 희망하는 분신지 뭐지만 여기 12억까지 간다. 음. 다른 사람들은 뭐 2억 정도 떨어졌다 음.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음. 아니 다 12억 절대 못 간다. 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저는 이 동네 대장이 무조건 된다고 라 봅니다. 아이 단지가? 좋... 예. 음. 여기에 이 18년도 9월에 달 분양했던 에이, 레메아이파크가 네. 입주를 지난달부터 했죠. 예, 아 이게 이 단지가? 예. 음. 이게 11억, 12억이네요 거의. 네. 근데 음... 이게 호갱논으 최근 뜬거 보면 네. 9억. 대로 떨어졌죠. 아, 볼까요? 평가. 네. 자, 지금 이게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방금 네. 말씀하신 그 단지 가격 이제 동향인 거죠. 네. 12월 5,000 체고가 찍었다가 21년 7월에 네. 네. 또 11월 7,500 찍었다가 음... 같은 4층인데 네. 2억 5,500이 떨어졌다. 어, 12월 11일 최근인데 그게 9억 2천만 원이네요. 네. 음... 이 정도 떨어졌다는 거는 실은 네. 저기 파고 들어봐야 되겠지만. 음. 뭐 사연이 있는지 네 어떤 네. 사연이 있는지 뭐 그쵸 뭐 여러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정말 여러가지 사례가 그쵸, 있을 그쵸? 수 있죠 네, 네. 어, 이거 하나 때문에 어, 2억 떨어졌다 이거는 좀 과대 해석으로 저는 보여요 음, 21년 9월에도 9억대 짜리가 하나 있는데 네. 약간 이게 좀 오락가락하네요 이거는 이 정도 실거래가 찍겠다는 건 네. 아마 그 입주권이 거래되었거나 네. 아니면 뭔가 음. 또 다른 사정에 의해서 뭔가 예. 어른의 사정에 의한 뭔가 그렇죠. 있을 거다. 네. 음, 어쨌든 지금 시세를 11억에서 12억 사이로 보는 게 적정한 저...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자 그럼 지금 뭐 이제 조정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은 이제 좀 하락하는 게 걱정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이게 청약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하락이라고 하면 금매물이 엄청 쏟아져야 되는데요. 네네.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도 찾아보면 어, 금매물이 와라락 나오는 게 아니라 한두 개씩 조금 나와요. 음, 네, 그것들이 현재는, 네. 예, 진짜 거래되면 일시적인 조정 정도라고 저는 판단하고 음. 어, 그래프 대세의 어떤 공, 곡선에서는 별로 지장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어차피 부산에 분양을 하면 네. 전매 제한에 걸려있는 상태예요. 음. 그다음에 입주를 하고 또 보유와 거주를 같이 해야지만 또 비과세가 그쵸? 되는 상품태 비과세 네. 지금 보면 대구, 부산, 인천이 입주도 많고 분양도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게 올해 상반기 또는 늦어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네. 내년 다시 넘어가면, 2023년 넘어가면 거의 뭐 금매성의 매물 자체는 싹 사라진다. 음. 이 정도보다 더 없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이 정도 분양가 면은 어, 시세보다 낮게 나온 분양가니까 네. 받을만 하다라는 게 대표님 의견이신 네. 거죠? 네. 그 그리고 정확하게는 또 지금 분양가보다 더 떨어진다고 라불안 하시잖아요. 데 현재 있죠. 분양가가 네. 언제 네. 분양가냐면 네. 2년 전 가격입니다. 20년 1월 분양가다? 그렇죠. 음, 20년 때에서... 1월 가격이다. 음... 물론 분양가는 2년 사이에 2억을 상승시켰지만 네네. 그때 적정가는 이 정도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음? 음. 2년 전 가격에 분양을 받는 거네 음. 2년 전이었다고 하면 다 사고 싶었던 때 아닌가 그렇죠 2년 전이면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으로 실거주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혹시나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조언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네. 여기서 한번 추정을 하면 이동네레미아이파크 네. 분양 당시에 22,468명이 지원 했거든요 가점을 추정해 주시는 거죠 네. 네. 몇점 정도면은 이번 단지가 가점 합격이 될 건지 네, 네네네. 저는 이거랑 비슷하게 봅니다 아, 이... 점수표랑? 예. 최저 가점이 그러면은 40점 대도 있는데? 예. 가능해 보여요. 40점 초반도. 음. 그럼 평향만잘 고르면? 예. 네. 레인지가 엄청 넓죠? 이렇게. 네. 이렇게 정도는 보입니다. 40에서, 40에서 64. 64. 아, 그러면은 찍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음... 보통은 이제 전국을 막론하고 84제곱의 편향이 세기 때문에. 84를 선호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네네. 그걸 빼면 4, 50제 정도로는 당첨이 될것 같아요. 음, 전용으로 84는 조금 점수가 높을 것으로 네.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공급 세대도 일반 분양 세대가 비슷하고요. 네. 접수 건수는 또 2만 개 정도 예상합니다. 음... 물론 이제 공급 세대에서 일반 분양은 이번 레미안 포레스트가 더 적겠죠. 네. 그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볼 텐데 그래도 이제 가, 점수 때는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음... 개요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대단지죠 와, 크다. 음, 2000세대가 넘으니까. 네. 네. 문의처, 이거 엄청 박터질 것 같아요. 음, 저기 전화인 걸 자체가. <웃음> 그죠 2000세대고 인기도 많은 곳이니까. 네. 네. 그 다음, 청약과열지역 정비사업 확인하고요. 이게 정비사업인데, 네. 공급 규모가 이렇게 많은 거는 좀 특별한 거 아니에요? 부산이 좀 대어들, 남아있는 것들이 좀 이런 단지들이 있어요. 단지들 많아요. 어... 네. 양정이나 광안리나 네. 어, 일반 분양 세대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음... 그러면 논란 중에 하나도 우, 우, 우, 우리는 이미 잠식을 스스로 했지만 저희들이 <웃음> 아마 이제 조합원들이 작고 네. 일반 분양이 각, 일반 분양가 크다 보니까 어, 사업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 아니냐? 기존 음... 조합원들에 음... 대한 특혜 아니냐? 그렇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벌어대는 돈이 크지 않냐? 예. 네. 아, 이게 타입이 너무 많은데요. <웃음> 네. 전체 2,300세대고 1번 네. 분양이 1,100세대 장난 아니네요. 그쵸? 음. 특별공급도 1,200개. 그러니까요. 아까 동네레미아 아이파크랑 거의 비슷한 규모 음. 예, 보이죠? 네. 쪼개보면요. 네. 4구 쪼개질 거고 5구 쪼개질 거고 72, 음. 네, 84. 이쪽은 안 보는 게 낫겠죠? 아 세대수가 네. 적어서요? 네. 음. 이건 어차피 되실 분들 6 0평대 네.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될것 같고요. 점점 더 높은 분들만? 네. 추첨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조금 노려볼 만한... 어, 네. 네. 되거나 말거나 아, 하시는 <웃음> 네, 분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재미삼아 나오시는 분들은 네, 진짜 네. 운 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는 60점대를 제가 예상하긴 했었는데 네. 이게 200개를 뽑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네. 또는 17개, 66개. 이것도 세대수 편차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가점 자체가. 음... 50점대 전후까지도 음... 이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음... 네. 그 레인지가 되게 크군요, 네. 움직이는. 네. 그럼 여기서 가점이 낮다, 이런 분들은 어디를 사야 될까요? 그럼 평면도 보면서 얘기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럼, 5, 그럼 4구, 5구, 7위는 그래도 8사보다는 네. 덜 인기가 덜 인기가 있을 수 있지만, 있을 수 있지만. 세대수가 절대적으로 네. 8사가 좀 크기 때문에 네네. 그건 또 살펴볼 만한 습니다 네, 아, 변수가 많네요. 마말하면서 네. 음. 계속 바뀌네요.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이제 특별공급. 네. 네, 미달이 나을까요? 다자녀는 미달 날 거예요. 다자녀는 미달? 예. 네. 특히, 8사에서도 일부 미달이 날수 있다고 보고요. 오. 예, 다자녀에서는 5구. 네. 네, 7이. 이런 것들도 미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신혼부부. 네. 하고 생애 최초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아이가 몇명 정도 되면은 신혼부부를 쓰면 될까요? 음, 두 명. 어, 그러면 예. 좀 치열하네요. 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예, 치열할 것 같아요. 어그 다음에 이제 생애 최초에 최근에 바뀐 게 뭐냐면. 단. 네. 독립세대라고 있어요. 네. 미혼 싱글 세대가 친척집에 동거인으로 전입되 있잖아요. 네. 세대주가 아닌데도 청약이 됩니다. 어, 그래서 예. 오... 이번에 바뀐 내용인데 네네. 어, 대신에 59제곱 이하 그래서 59제곱 이하에서 어, 무자녀나 아니면 1인 가구에서는 엄청 박터질 겁니다. 아 인기가 많을 거다? 예. 음... 내가 만약에 1자녀나 어, 무자녀 신특 해당된다라고 네. 하면 네. 이 4구, 5구는 제 끼시고요. 네, 72 네. 중에서 하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72에서 1자녀도 그러면 신혼부부 할 만해요? 네, 1자녀. 1자녀도? 네. 음. 자녀 1 또는 5. 음. 그럼 4구하고 5구만 좀 피하면 되네요? 네. 8사는요? 8사는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평면 취향에 따라서 네또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772가 제일 그래도 가망성이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카페에 있는 네.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아, 또 이거 1, 2다 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저희 스텝이 아, 고생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은 편하게 그냥 보고만 아니죠. 아. 그러니까 또 머리 아프게 또 예상 경제를 어떻게 하셔 알겠습니다. 즐계 가시네. 아. <웃음> <웃음> 어쨌든 네네. 네, 네. 우선은 예비당청 네. 300% 확인. 네. 계약금 10%. 음. 네, 36개 동에 35층까지 있는 거 확인하고요. 그럼 중도금 대출 몇 퍼센트 나오죠? 어, 조정이니까 50%. 네, 50%. 네. 네. 서민실수요자 부합하면 60%. 60% 다 나오고요. 예. 네. 분양가 아까 논란. 그죠 네. 8, 4, 최대 7억 약 4,900. 음. 그 다음 발코니 확장. 이게 논란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밑에는 더 높아요. 장난 아니네요. <웃음> 네. 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다. 네, 네. 그냥 2억 정도, 3억 정도 싸게 분양받는다. 음, 음, 이걸로 음. 안심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분양가 낮으니까 네. 발코니 확장비 정도는 감세라. 감해라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려놨잖아요, 분양가를. 이게 줄줄이 계속 분양가가 높여서 나올 수도 있죠, 이 동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분양하는 것들은 분양가가 점점 더 높아질 거다. 네. 네. 음. 또는 이걸 기준 삼아서 전후 조금 비슷하게 나오거나. 네. 음. 그럼 어쨌든 그냥. 중심지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받는 게 좋겠네요. 예. 논란이 있든 말든. 네. 네. 음. 그다음 또 하나는 2년 전 분양가라면 84제곱을 분양받았는데 네. 지금은 2년 전 분양가라면 59제곱을 분양받겠네. 이런 기분 나쁜 것도 있죠. 기분이 나쁘죠. 네. 그렇죠. 음. 내가 2년 전에 분양받았어도. 네. 네. 한번 편면 볼까요? 네, 네, 네. 이게 네. 네,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이걸 잘라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예, 약간 짜글짜글 하지만 그래도 네. 한 눈에 보기에는 너무 그쵸, 편할 그쵸. 거예요. 네네. 전형 사구가 음. 제일 작은 건가요? 네 작아요. 네. 여기 보면 이쪽이 북쪽이죠? 네. 음. 그래서 남서향을 봅니다. 음. 향은 괜찮고 네. 방두개 화장실 하나. 네. 네. 뭐 사구는 전형적인 그런. 네. 그렇죠. 오구는 평면이 안 좋다는 얘기가 네좀 있어요. 왜안 좋다고 네. 말씀을 네. 할까요? 일단은 이제 호베이랑 비교하는 거죠. 네. 네. 일단 3베이라는 음. 거 그리고 음, 여기선 안 보이는데 여기 욕실 있잖아요. 네. 부부욕실이 샤워실이 없던데 샤워 호수가 세면대에서 이어져 나와있어요. 음. 그런,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 내가 이 돈을 주고 들어가는데 이런 샤워기에서 내가 샤워를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사, 사실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그렇죠. 기분이 조금. 네, 근데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예, 그 거실, 욕실에서, 네. 저기, 욕조 안에 들어가서 샤워를 해야 되는 상황들. 뭐, 약간 그런 거죠. 그런 게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여기도 의견이 있는데. 그런데 음. 어 그런 건 사실 살다 보면은 또, 음. 적응해서 쓰니까. 음. 받을 때는 좀 아쉽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 생각해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파우더룸도 없고 하네요. 없어요. 그런 건 그런 음. 없어요. <웃음> 기대하면 안 된다. 뭐 드레스룸, 뭐, 네. 수납공간 이런 거 없어요. 하지만 부산은 중심지에 오후에 사는 것만으로도 이제 위안을 삼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화가 나는 게 아닌가. 음. 그리고 3베이에다가 공간도 지금 보면 이쪽이 되게 길게 되어 있잖아요. 좁죠. 네. 예, 그러니까 아, 이게 활용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 정도면 4인 식당 놓아서도 겨우 이제 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게 좀 공간이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그래서 좀 아쉽다. 아쉽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거기다 발코니 확장비까지 그러니까 이제 붐. 음. 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C와 D 타입의 타워형이 네. 좀더 이제 개방감이 있을 수 있죠. 음. 아일랜드 식탁에 연결해서 보통 4인용 식탁 넣다 보니까 이게 의자. 음. 이런 식 되면 네. 좀더 낫죠. 음. 예. D 타입도 뭐 비슷하죠. 예, 네. 비슷합니다. 그럼 대표님, 그래도 CD 타입은 오구에서는 좀더 선호도가 덜 할까요? 거의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음. 이 정도면. 네. 음, 그래도 과거 잘 살펴보면 3이의 5구, 주방 작은거 어차피 수납은 둘다 없다고 치면 네. 그래도 3베이 판상이 더 인기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네. 그래도 타보다는? 하지만 네. 그 차이가 크지는 안타. 않을 것 같다 음. 네. 자 다음 7입니다 CG부터는 갑자기 좋아져요. 네, 눈이 좀 개안이 되는 것 같아요. <웃음> 갑자기 괜찮아져요. 응, 갑자기 뭐, 포베이가 되고, 네. 막 마통풍이 되고, <웃음> 드레스룸도 생기고, 막 그래요. 드레스룸도 크네요. A, B, C 타입. 에이, 전부 다. A 타입도 드레스룸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뭐, 펜트리도 있고요. 이게 B 타입인데, B 타입도 뭐, 똑같죠? 네. 왜나눠난지 모르겠지만, 뭐, C 타입도 뭐, 그렇습니다. 거기다 포베이. 마통풍도 되고. 네. 네 그리고 다용도실도 좀 커보여요 아 다용도실도? 네. 아 예리하십니다 역시 다용도실도 크네요 중요합니다 남편들의 공간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한 주만 그러니까 매주마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거냐 <웃음> 격주로 버릴 수 있냐 <웃음> 네 중요하죠 격주면은 이제 터지는 거죠 <웃음> <웃음> 자 D타입하고 e 타입 있는데 여기는 타워형 네 타워형 네, 타워형인데 타워형도 좋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크게 되어있고 음, 여기도 인기가 괜찮지 않을까 네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네. 84 대용으로 충분히 쓸수 있을 만한 공간이다 네. 아까 7위를 아까 신혼부부들 네. 쓰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은 음, 신혼부부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실 것 같네요 네 자, 잠깐만요 7위에서는 그러면 선호도가 네. 타입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특별공구 제외하고 일반 분양 세대수를 보면요 네. 이렇게 13개 뽑고 9개 네. 뽑잖아요 네네. 아 이건 좀 몰라요 찍으세요 아 찍으라고요? 네 찍으라는 게 무슨 말이죠? 아무거나 아무거나요? 네. 이게 그 복불복입니다. 이 아, 정도면. 그러니까 그냥 누구 뭘 찍든지 간에 응. 그냥 뭐 좋다. 네. 네. 그냥 해라. 네, 해라. 자, 그럼 84는 가점이 어느 정도? 어, 84가 오히려 위에서 7위를 보다 보니까 네. 괜찮잖아요. 나쁘지 않고 좋죠. 너무 팔사가 비싸다고 하면 7위가 대안이 될수 있으니 네네. 7위가 오히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가점은? 가점이. 아 그래요? 네. 그럼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일자녀가 7위를 쓰라고 하셨지만 네. 가점으로 오히려 60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아 그래요? 예. 어, 진짜 알 수가 없네요. 예. 이 정도면 저도 말하면서 계속 생각 바뀌는 이유가 네. 왜냐면 그런 케이스들 많이 봐서 그래요. 음... 절대 세대 수가 작은 거가 확실히 더 비인기이긴 했었는데 네. 근데 분양가와 어떤 평면 차이로 좀상쇄되는 경우도 있고 음... 네, 근데 이제 정말로 4인 가구가 살만한 곳들은 84가 더 여유롭다 보니까 그쵸. 더 많이 몰릴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84 보면 네. 조금 조금씩은 더 크겠죠. 포베이라고 해도 그렇죠. 네, 드레스룸은 비슷하겠지만 네. 네, 주방 자체의 크기 음... 거실과 이제 크게 차이가 없는 선에서 선이 일치되고요. 음. 다용도실도 압도적으로 예, 더큰 구조로 보이고. 진짜 크네요. 예, 대신에 이제 타워형인 C타입은 조금 작다. D, 음. 음. F, 지금 보니까 C, D, E, F가 모두 예, 타워형으로 음.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 드레스룸, 파우더룸과 차이네요. 음, 그러네요 예. e 하고 F는 약간 비선호일 것 같은데요 예 그래 보이죠 그렇죠. 예, 제가 보여도 그랬습니다 네네. D타입 정도와 아까 봤던 네. 이 C타입은 그래도 괜찮은데 예, 네. E와 음... F에 비해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럼 A, B, C, D는 그래도 선호고 E, F는 약간 비선호일 것 같다? 네이 마저도 네. A, B, C, D타입 네. E, F타입 이 정도의 세대수면 아, 확실하게 비선호가 될것 같습니다 아이 정도면? 네. 그럼 E, F는 가점이 많이 다운 될것 같습니다. 다운된다? 예. 음... 제가 이거 지금 분양 그 청약 예정수를 2만 명으로 잡았잖아요. 네네. 이 정도 러프하게 생각 계산 한번 해보면요. 자12대 1이라 적으셨는데 네. 이게 어떤 거예요? 어 이와 f의 어, 평균 경진률 e 하고 f 의 네. 그럼 다른 타입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15대1 전후가 될것 같아요. 다른 타입들은. 예예. 예. 어, 다른 타입들은 15대1 전후고 여기만. 12대일 전오니까 네. 가점이라는 것도 좀 낮을 것 같다.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15대일이라고 하는 거는 8사 중에서 얘를 말씀드린 중에서? 거고. 예. 이위거에서는좀 달라지겠죠. 어떤 거는 30대일, 40대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 일단 비선으로 보이는 8 네. e f 에서를 보면 12대일 정도면 40점대 중반도 가능해 보이죠. 가능하다. 예. 음. 83만 놓고 봤을 때죠. 예, 83만요. 네, 어. 여기는 편하게 보죠. 구치하고 네, 네. 115는 구정 차원으로 아, 예. 9이면몇평 정도 예요 39평 정도 30평, 됩니다 40평은 살짝 안 되는 네. 네. 어, 뭐 좋네요 음. 대형평수 저는 너무 좋아해서 방도 확실하게 있네요 네, 드레스룸도 있고 방도 4개에다가 음. 침실이 4개인가요? 네 하나, 4개죠 둘, 둘, 3, 4개. 그리고 음. 주방도 엄청 크죠 팬트리도 있고 네. 팬트리는 여기 팬트리 음. 115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데 여기는부터는 40평대 그렇죠 45평 넘어가죠? 정도 넘어가죠 네. 네. 방도 5개네요 안방에 서재도 있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네. 알 아, 드레스룸도 이렇게 크게 있고. 아 좋다. 펜트 음. 하우스인데 거의. 그러게요. 네. 음. 맨 꼭대기 층에 한두 개만 있을 법한 그런 큰 층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복층이네요. 네. 이게 진정한 팬트죠. 아 대표님은 요거 둘 중에서 하나 고르라면 복층 선택하시나요? 아니요. 아, 아니요. 네. 아 진짜요? <웃음> 네. 의외인데 왜요? 로망이긴 한데 복층은 그냥 일 네. 층, 2층 단독일 때는 해볼만 할것 같아요. 아이 아파트에서는 네. 뭐 그렇게. 아예 뭐 2층에 네. 테라스가 크게 있거나 하면 가겠는데 네. 활용도가 또 자녀가 또 어리면 올라갈라 하면서 좋아하겠지만 음... 일단은 무릎이 시린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벌써 어쨌든 예, 뭐 호불호 이, 이 타입들은 그냥 음. 복불복 복불복이다 네자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 살펴보긴 했는데 에코델타 한, 하겠다 네 여기 하느니 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할수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 뭐가 있을까요? 둘다 하세요 아둘다 해라 네. 아 그래요? 아, 애도 에달릴 때면 기다리지 말고 여기도 넣고 거기도 넣어라 안되면 해라 서울분들이 고민은 뭐냐면 네. 제발 분양가구 9억만 넘지 말라 라고 음... 여기는 7억대든 8억대든 네. 5억대든 대출은 나오잖아요 음... 일단 대출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는 생활권 정도 그러니까 50점대이신 분들은 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음... 왜냐면 사하구나 이쪽 사시는 분들은 명지, 에코 이쪽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이제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 그러니까 중심부에 있는 분들은 그냥 이쪽 온천 사구역이나재개발지 음... 하시면 되고 고민하시는 분들, 둘다 넣으셔야 되는 분들은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죠.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대표님 생일이에요. 응? 어? <웃음> <웃음>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예. 이 단지에 사실 논란이 많아서 할까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또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신청도 해주신 단지예요. 그래서 상의하고 진행했습니다. 부디 고민이셨던 분들 고민 해결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